아기 친구들이 원래는 이런 사육장에서 개별로 밥을 다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을 오늘은 한 마리씩 먹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사육장 밖으로 한번 꺼내볼게요 태어난 지가 이제 딱 15일에서 20일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이고요 아주아주 아주 빨라요 보시죠 너무 빨라서 잡는게 만만치 않아요 자. 지금 7마리 정도가 있는 친구가요. 사육장은 세자에 있다 보니까 잡는 게 쉽지는 않아요. 자, 한번 꺼내고 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잠깐만요. 인저 밥을 저번 접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먹네요 안먹네요 빅토라미는주을게요내가 해줄까? 안 먹었네요 저는 미럼을준비했 이거 준이 됐지? 너무 핀셋으로 너무 많이 하면 무서워서 안 먹을 수 있으니까 좀 풀어놓고 기다려볼까? 응. 오 혜리 잘 잡는데? 좀 치워 줘 볼까? 기다려 볼까? 어. <웃음> 아기 비열이 드래곤 위에 지금 깃털 어미가 있어요. 머리에. 여도 이거 봐 봐요. 이거 보세 <웃음> <웃음> 야. 어 이제 하 네? 자, 이제 기다려 보자. 자. 누가 누가 먹나 누가 일등으로 먹을까 얘 음. 아니면 얘자 핀셋을 이제 내려놓고 조금만 기다려보자 네 누가 누가 먹을까 아기 친구들이 원래는 자율 배식을 할 때는 그냥 잘 쫓아가서 먹는데요 오늘은 우리 친구들이 핀셋으로 주니까 당황했나봐요 제가 지금 어리둥절 어리둥절 이게 무슨 일이지? 그러고 있어요 자. 한번 볼게요 안 먹죠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어떡하죠? 가만이 아, 있으면 먹겠어요 알았어 어? 네, 목표물은 이 친구야! 하고 갔네. 잘 보자. 어떻게 먹나? 얘들아, 먹어. 보자. 어우, 입맛만. 아우 다시. 아우 무서운가 보다, 그치? 우리 쳐다보는데요? 응. 우리를 쳐다보면서. 아, 너희들이 보고 있으니까 좀 부끄럽네? 뒤집다어게 얘기하는 것 같아? 저기도 한번 볼까? 하나도 안 먹었는데? 하나도 안 먹었어요? 어떡하지? 응. 다시 핀셋도 줄까? 핀셋으로 또 줄까? 어. 너무 많은 것 같아. 응. 먹을 것 같아? 먹을 뻔했 먹을 뻔했는데 안 먹었어? 어. 자, 보자, 보자. 먹은 것 같은데? 먹으려고 말려고. 먹을까 말까, 먹을까 말까. 누가 먼저 먹을까요? 음. 자, 기다려보자. 어, 배, 배, 깃돌라기가 있어. 어, 이거는, 응. 어, 친구. 꼭 수영하는 거 같지? 뭐 먹을 거 누구? 이갈까 여기. 어, 거기 간다고 해서 먹지 않아? 한참 보다가, 아, 이거 먹어야지 할때쏙 먹는데. 음, 그렇구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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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엄마는 죽었냐고 밥, 밥을 안 먹으면. 어! 오! 니빨차기. 오! 니 발차기! 오! 니 빵! 어, 아기들 있어. 오, 어, 뭐야? 뭐야 꼬리! 어. 오! 꼬리치기! <웃음> 싸움하는 건가 벌레들한테? 어 <웃음> 아니야. 지금 열심히 먹이를... 보고 있어. 그렇지만 무서워서 건가? 못 먹고 있어. 사냥하는 거예요? 사냥하려고 그러나. 사냥에서 빵는거 너무 환경이 많이 바뀌어서 무서운가봐. 기뚜라미가 왜 무서워요? 해리는 기뚜라미 안 무서워요? 네. 아하. 배불러서 그런 거. 그렇구나. 오늘은 깃뚜라미 먹이기 뿐. 실패! 실패. <웃음>